I n i r o n a e a r a t o e a be t i o o 어 아니. 왜 게스텝 말고 킥스텝을 써요? 감성이니까. 저저저저얘 말할 때마다 짜증나네 진짜 비시리는 저런 거 글리치 안 쓴단 말이야 아열 받네 저거 언제 고치냐고요? 고칠 거면 진작에 고쳤겠죠 또 말하겠지 의도된 겁니다 <웃음> 무기 전압 버그요? 그거 보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짤방으로만 봤어 되게 웃기게 가던데 여러 분 하울의 움직이는 상황 장면에서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처음 만났을 때 한을 걷는 거 있죠 나 그거 보는 건줄 알았어? 버그나 글리치 그런 걸좀더 손봤으면 갓게임이었을 것같은데 진짜로 게임을 하면 할수록 35회차 오타냐고요? 네 오타 맞아요? 그렇다고 하자 왓더 아... 좀 충격인데? 데미지 버그요? 네... 가끔... 황금위키 잡을 때도 피가 쫙 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또... 핫컷! <웃음> 휴 잔압계나 낙사 조심 아 이게 앞이 잘안 보이니까 여기 스킵하는 거? 네 있죠 근데 내가 아직 방법을 잘 몰라서 그거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게 해보신 분이 있어요? 여기 내 방에서? 거압인가? 거압이요? 마침 나 거압이 있긴 한데 그러게 유튜브 에디션 안, 안 올라오나? 성공하면요? 성공하면 성공한 거지 유튜브 각은 아니에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유튜브를 이것보다 라다고 망치. 아... 내가 이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 좀몇 개를 빼야 되나 이거? 방패를 다 빼버려야 되나? 전작에서도 내가 방패를 그렇게 잘 애용했던, 애용했던 것도 아니라서 쓰는 것만 쓰니까 난 전작에도 이랬는데 씨... 와 아, 이거 손 너무 빨라야 된다? 아 이론을 잘 모르겠어 이해를 잘못 해가지고 근데 이거 때리는 종에 거압 버튼 한번 눌러줘야 되나봐요? 거압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어? 어. 아니! 이거다. 아, 나 어떻게 한 거지? 이게 여기서 스킵 된다며, 이거. 아, 아깝네. 아간다 시야를 획기적으로 돌려야 된다고요? 아니야, 이거 시야는 상관 아, 잠깐. 이거 시야도 상관이 있나? 정석으로 가는 게? 아, 그래요. 아,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와,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되나 보다 따닥해야 돼, 이거. 호라로땅아 들기 전으로 하면 은 비명 돌진한다고? 아 그럼 온갖 글리치가 다 된다는 거네? 명탈권? 안 돼. 그럼 내가 당해, 이제. 아, <웃음> 아 이거 제어가 안 돼, 이거. 아 <웃음> 어, 공포인데? <웃음>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사용하면은 내가 단석을 또못 먹어. 어차피 단석 먹으려면은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어! <웃음> 되잖아. 되잖아. 어근 아, 잡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와. 되는데? <웃음> 아 그런데 역시 최고는 그거다. 호라루. <웃음> 이동하는 호라루. 이게 제일 웃음벨인 우슴, 것 같습니다. 아, 어, 너. No. 이제 멍멍이 스텝 간파하네. 아실 분들은 아쉽겠지만 그거 아십니까? 다크 소울 AI 실제로 딥러닝 기술 넣으려고 했던 거. 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플레이어 패턴 보고 반응하는 학습하는 AI 만들려고 했던 거. 가끔 게임사들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린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 거. 자, 아무튼 저무튼 가네. 말레이 하나 갑시다. 에. <웃음> 겨우 되네. 좋아. 휴, 잘 될까? 아유 장군님 몰라시네? <웃음> 와 낙사 안 돼, 낙사 안돼 이거. 많은 실험을 해보았지만은 중력을 잃었네요. 하지만은 장군님을 해함을 못 친다. <웃음> <웃음> 이위왜 왜, 뭐야 이거? 왜 이래? 뭔버스야 <웃음> 이거 뭐지? 죽지도 않아 심지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Mmm.